어? A형 독감? A형 독감? <웃음> 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아, 어디 싸돌아다니지도 잘안 왔는데 이게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에도 약간 이렇게 몸이 으스으스하고 두통 있고 기침하고 코로나 재감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A형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5일 동안 무조건 여기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건 이제 몸이 으슬으슬 춥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7. 몇 도였는데 아픈지 3일 차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최대를 해놓은 건데도 아직도 엄청 추워요 막 핏줄이 안 보이잖아 엄청 추워요 지금 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다섯 개 되나요? 어떤 거요? 맞아야 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아, 그러면 <웃음> 작은 거랑 금방 들어가긴 하는데, <웃음> 음... 따끔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동생이 알려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땡기면은 십자로 땡기면은 이게 벌어져서 쉽게 더짤수 있대 면역력이 약해졌으니까 이런 비타민C가 많은 귤이나 뭐 이런저런 과일들 많이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몸에 한계가 오니까 음, 턱에 약간 찔찔한거 있잖아요 몸 아프면 막 그런거 자 밥이 어떤게 왔는지 한번 볼까요 생선 밥 미역국, 김치, 나물, 오이 소박이 같은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먹고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서 나온 처방제는 이 코데원 하나랑 그리고 이거 약 점심 거 약. 아침, 점심, 저녁 세번 먹는 거고요. 이거 먼저 먹으라 그러더라고. 약간 딸기맛? 딸기시럽? 무슨 연기를 맡아가지고 안에 있는 가래나 뭐 그런걸 조금 뽑아낸다고 하는데 여기 약이 이제 들어가있고 이거를 흡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10분에서 15분 <웃음> 뭐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연기 맛있는 느낌? <웃음> 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는 무조건 양치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아니면 구내염에 걸린대요 아... 커피도 나고 저거 한번 하고 나니까 커피까지 쏟아지네 5시에 저녁밤이 나오는데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아 이제 조금 입맛이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일링 것만 지금 한 6시간째 맞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하나나요? 아니야 이거 다 맞고 이거만 맞으면 돼요. 세 개요? 네. 잠깐만 건 금방 맞아요. 오늘의 아침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컨디션 좋아졌고 입맛도 어제보다 나은 것 같고 아직 진짜 조금의 오한 그리고 두통 살짝? 코막힘? 약간 좀 가래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있고요 그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링거를 여덟 개나 맞으니까 괜찮으실 수밖에 없지 오늘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음, 하루 종일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개째 맞고 있는 건데 이거 맞으니까 잠이 계속 와 저녁 반찬 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거 3일째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사실상 여기가 살짝 부어올랐는데 조금만 더 부어오르면 은 떼자고 하는데 조금 더버텨보려고요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오른것 같아가지고 오... 괜찮은 거예요?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빼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생일이... 음, 음..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시간은 7시 30분 아침밥이였고 약어 빼기 잘한 것 같아 이게 움직일 때 살짝 좀 결리고 아직도 아파가지고 빼기 잘한 것 같아요 두통이 있어요 살짝 열감도 있고 3일차 점심입니다 음, 음, 지금 상태는 그냥 살짝 무기력? 그거 말고 없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이랑 다 접촉을 했었는데 었 동생이랑 아빠는 괜찮대요 근데 엄마가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입원하셨는데 엄마가 저보다 상황이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웃음> 지금 링거를 세 개째 맞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증상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나 괜히 불편하네 나 때문에 걸린 것 같아서 아나 때문에 걸린 거지 맨날 잠만 자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이래 다 달아가지고 <웃음> 이래. 그네요 그래요 그래요 저녁밥 근데 이거 시금치가 둘이 틀린 건가? 신기하네 컨디션 80% 회복? 삼각김밥이랑 라면, 생크림 사왔습니다 내일이면 5일차라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할 정도로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 밥 먹고 편집 좀 하다가 잠자고 또 자고 또 편집하다가 또 자고 화장실 갔다가 또 자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도스치료랑 근육 풀어주는 거 그런 기계 받았거든요. 압출해주. 근데 등이 이렇게 됐어. 와, 이런 흉터가 보인다고는 했거든요. 어디 뭐 채찍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 같대. 그렇죠? 어, 뭐 정상적인 거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 라인 뭐야? 오. 오. 저 A형 독감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시 유튜브로 복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바이